세계 최대 리튬 매장 국가인 칠레가 리튬 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국영회사를 통해서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고 리튬 산업 육성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 SDN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이고 고가는 10%입니다. G7 장관들은 203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와 해상풍력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1심방직은 공개매수 신청 소식으로 찌라시올랐 왔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대호 AL은 철도 관련으로 찌라시올랐 왔고 고가는 4%입니다. 현대로템이 1조원 규모의 수서발 고속철 신규 고속열차 사업의 최종 적격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SR 사업까지 따내면서 신규 고속철 시장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대호 AL은 철도 차량 제조와 철도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1차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신공항 관련주로 홈센터 홀딩스가 지라시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이 내일인 25일에 공포된다고 합니다. 다음 폭스바겐 관련으로 3기 EV가 지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수를 노리는 폭스바겐이 캐나다와 중국 등 전세계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짓고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과 캐나다 정부는 20조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네요. 이 소식에 3기 EV가 폭스바겐에 납품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보라티알입니다. 오늘 고가는 3%네요.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 생산지인 스페인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가뭄이 계속되어서 생산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라티알은 1842년 설립된 스페인 기업 이바라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바라는 스페인 내 최대 올리브유 판매사이고 전세계 80여개국에 올리브유를 수출하고 있고 이바라 외에도 다수의 우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선익 시스템은 OLED 관련으로 지라시올로 왔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미국 애플이 최근 l g 디스플레이의 선입시스템의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비대면 관련 주인 인성정보가 지라시로 올랐고 오늘 고가는 8%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국민연금계약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와 추진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약자 복지와 필수 의료 확대 등 각종 개혁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HB 테크놀로지도 OLED 관련으로 지라슐락 왔고 오늘 고가는 3%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구글이 올해 안에 출시하는 첫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폴드에 접었다 팔수 있는 OLED 패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한네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고 오늘 고가는 5%네요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르면 상반기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도 가닥이 잡혔다고 하네요. 현금자동지급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네트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데모는 재건 관련주이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소식에 데모가 국내 1위 건설장비 제조사 현대건설기계의 파트너사로 알려지면서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데모가 국내 1위 건설장비 제조사 현대건설기계의 파트너사로 알려지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넷마블은 게임 관련주이고 판호 발급 소식으로 지라시올라왔네요.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넷마블의 자체 i p 스톤에이지를 활용한 또 하나의 게임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지바이오는 사료 관련주이고 오늘 고가 2%네요. 서방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전면적인 수출을 금지 검토하는 데 대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카드로 맞불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사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지홀딩스의 자회사로 사료 관련 주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진단키트 관련 주인 미코바이오메드와진메트릭스입니다미코바이오메드는 고가 20%, 진매트릭스는 고가 13%네요. 4월 24일인 오늘 원숭이 두창 환자 10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4월 24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